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09회 화요일 방송 로또용지 분석입니다. 어, 1009회 유튜브 방송 내역은요. 어, 일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월요일 날은 대분류 특이 패턴을 방송했습니다. 오늘은 로또 용지 분석이고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로또 용지 분석 첫 번째입니다. 이 우측 사선인데요. 어, 여기가 현재 3연멸 중이죠. 어, 여기가 3연멸이라서 여기가 필출이라는 건 아니고요. 이건 4연멸, 5연멸도 있으니까요. 어, 이게 필출할 수 있는 근거는 어, 이겁니다. 아, 18을 제외하고 보면 20, 26, 0 2 34, 42 아, 이게 현재 7연멸 중이에요.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6연멸이 딱 3번 있었는데 아, 현재 신기록, 아, 신기록이죠. 지난주에 올려드렸는데 가또 아, 전멸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필출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 모르죠. 또 8연멸로 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건 주의하시고요. 자,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1 가로라인인데요. 여기가 현재 어, 사연멸 중입니다. 1에서 부터 현재까지 사연멸이딱 다섯 번 있었는데 어, 현재 어, 18 기록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필수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7, 8, 9가 어, 이 15분법에서 7, 8, 9가 어, 5연속 툴 중입니다. 어, 이, 이게 7, 8, 9가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어, 6연속, 8연속까지 있었던가요? 어, 6연속, 8연속이, 어, 6연속하고 8연속이 몇번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5연속에서 전멸을 했어요. 근데 현재 5연, 속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은, 어, 제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100% 제외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현재 5연속, 장기연속 출중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 1, 2, 3, 4, 5, 6. 여기서 먼저 찾아보실거 없으면 7까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글수예요. 이건 뭐, 로또 하시는 분들 대부분 지금 아, 이 글수 을 염두에 두고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7연멸 중이니까요.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8연멸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7연멸 이내에서 다 출을 했어요. 때문에 이번 주에 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으니까, 아, 그 로또, 로또, 로또 하시는 분들이 아, 대단히 이이 글수는 좀 관심있게 지켜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 네번째입니다. 여기는 1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수예요. 2, 14, 26, 38인데요. 현재 6연멸 중입니다. 1에서부터 현재까지 7연멸이 딱한번 있었고요. 8연멸이 두번 있었습니다. 어, 1008회 동안에 7연멸 한 번, 8연멸 두 번이셨으니까, 약 330회에 한번 정도, 어, 그 7연속 이상이, 연멸 이상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주가 그런 주가 아니라면, 여기서 이제 필출을 해야 될 텐데요. 음, 여기서 좋은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은, 로또용지분석, 다섯 번째입니다. 어, 불주변수인데요. 어, 이번 주에는 불주변수가 어, 대상수가 몇개안 됩니다. 일곱 개죠, 일곱 개. 어, 이렇게 어, 숫자가 적다 그래서 또 무시할 수도 없어요. 불주변수는요, 출연빈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요. 물론 전멸할 전밀하는 경우도 어, 종종 있습니다만은 어, 출연빈도는 대단히 높죠. 그래서 아, 여기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엔 풀집 변수 개수가 몇개안 되니까 또 어, 그 각자 가지고 계시는 제일 가능성 숫자들 빼내고 보면 금방 이게 눈에 보일 것 같, 아, 같죠? 한번 살펴보세요. 자,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 여섯 번째입니다. 아, 여기는 칠락인데요. 칠락이 어, 대상수가 여섯 수가 어, 이렇게 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뭉쳐서 지금 칠락까지 왔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칠락에서 이렇게 여섯 수가 보이는 경우는 이렇게 흔한 흔한 경우는 아니죠. 그 이번 주에 여기서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 지금 현재 어, 이게 여섯 수가 유견 어, 멸중인가요 칠락일까요? 어, 여하튼, 우리가 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이제 높아졌습니다. 여기까지로 어, 로또 용지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